안녕하세요. 저는 송주원입니다. 저는 송다현입니다. <웃음> 자,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. 네, 네, 네, 네, 네. 버스킹이 뭔지 아세요? 몰라요.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? 네. 아니,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뭐예요? 지금 몰라요. 그러면, 길거리에서 네. 노래 부르는 사람들 봤어요? 아니요 안 봤어요? 음... 봤어요 봤어요? 어디서 봤어요?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사이판에서 아니요. 봤잖아 아니요 안 봤어요? 음...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네. 보면 어때요? 음... 어좀 즐거워요 즐거워요? 노래 수... 주원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를텐데 네. 계속 봐요 모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음. 좀 들어봐요 아 모르는 노래라서 들어봐요? 네 궁금해서? 네 어. 들어보고 그래도 전혀 모르겠어요 음. 뭐안 들어봐요 그냥 가요? 네 음. 그런 사람들 보면 멋있어요? 어, 멋있는 않고 즐거워보여요 아, 즐거워보여? <웃음> 보는 주원이도 즐거워요? 네 음. 그러면 만약에 네. 그런 사람들이, 조언이 아는 노래를 부르면 계속 볼 거예요. 네. 진짜? 네. 그니까 조언이가 안 본다는 이유가 모르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. 네. 뭔지 몰라서 그냥 갈 건데, 아는 노래 하면 볼 거다. 네. 그럼 아는 노래 어떤 거 있죠? 몰라, 몰라, 몰라. <웃음> 아는 노래. 몰라, 아. 몰라. 아. 몰라, 몰라. 아는 노래 뭐예요? 몰라, <웃음> 조은이 아는 노래 그거 있잖아요. 네? 사랑을 했다. 네, 그거, 그거 알지? 그 다음에 빨간마도 알아요. 빨간마. 빨간마. 그 다음에 소녀시대도 알아요. 소녀시대도 알고. 그러면 조은이가 보려면 아는 노래를 불러야겠네요. 네. 그러면 얼마나 볼 거예요? 끝까지 볼 거예요. 오, 진짜? 지겨우면 끝까지 안 보고 갈수있어요그 아. 다음에 갑자기 어,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네. 갈 거예요 아, 그나 언제까지 그래. 지겨? 나 이제 목숨 나지겠어 삼촌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면 볼 거예요? 어... 볼 거예요 삼촌은 아는 사람이니까? 네 삼촌이 그러면 모르는 노래를 불러요 그... 그러면, 그러면 볼 거예요 볼 거예요. 아 삼촌 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. 네.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안어안 어, 들을 거고 그 다음 아는 사람이 들다 부르면 들부볼 거예요. 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무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네. 네. 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안 좋고. 네. 알겠습니다. 다현이는요 음... 아무 관심이 없어요? 몰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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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우리가 만나 이우지 못한